깨질 때, 지쳐있을 때쯤은 난, 예. Yeah, 눈 감고 널 상상해. 가슴이 뛰는 게더 크게 느껴지고 있어, baby. 하루반상이 비어버린 느낌. 장어 도채워지 지어내는 마음이 깊이. Getting bigger, deeper, and wider. 지금 m a boom like before the sun. Oh. 내가 바지쳐가면축 늘어져 있는 내 손을 잡아 따뜻하게 나를 꽉 감싸 안아 늘 앞만 보고 달려와서 숨쉬기 벅차올 때넌 나의 하늘이 되줘 It's a beautiful sky 내하늘네 다른 사람들은 못 보지 내 하늘을 I can't breathe I can't eat I can't sleep 너 만나기 전에 난 완전히 망가지 이제 난 괜찮아 feel right 선다는것에서 있어 언제나 구름에 가려져 있던 이네 모습이 보면 나갈 길을 잃어 혼란스러워 머리가 파지쳐가면 넌 모든 아픔을 다 가져가고 왜 oh, 단지 산처럼 물어가너희 속이래 늘 앞만 보고 달려와서 현실에 부딪힐 때 네가 내 길이 되죠 It's a beautiful sky 바라볼하는힘도때 비로 내려준이 네 아픔의 바늘 내일 나의 하늘은 너로 가득해 I don't need anything but you understand 지금처럼 난내 옆에만 있어줘 따스하게 바라봐줘 이때로날 모르겠지만 네 존재만으로 난 살아 숨쉬는 걸 느껴